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좋은 아침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맨날 맨날 일어나서 인증을 했어요 원래 맨날 인증은 안 했는데 이번 주는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는 주간으로 스스로 정하고 해봤는데 확실히 인증을 하니까 인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챌린저스 어플 이런 게아 이래서 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모닝 루틴은 하나 더 생겼어요.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100번 쓰기예요. 이게 뭐냐면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대표님이 한 건데 자신의 목표를 100번 쓰는 거예요. 100일 동안 매일 근데 사실 저는 매일은 못 썼어요. 루틴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가 몸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제 목표를 공개를 하면 3개월 동안 구독자 1만명 모으기예요. 굉장히 큰 목표죠 <웃음> 근데 확실히 목표를 정하고 이걸 100번 쓰다 보니까 제가 조금 변화하는 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기획할 때도 그 전에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냥 제 일상적인 거를 담았다면 지금은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하고 니즈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100번 쓰기를 한번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Memories of you fill my head Recently, I've been thinking about your smiling hair. Instead of focusing on me, I've been focusing on you. Oh, oh, oh. Memories of the time we spent back when we were so in love with us. I've been wondering how you're doing. I've been wondering how you sleep at night. My brothers, one day we gon'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 Mama told me one day I'll be famous Remember when she used to say she hate this That ended with life when I say shit Now I'm inside all them people's p a y c h e c k d 아, 이 안에 초록색 보이시죠? 아, 진짜 살이 같이 뜯겼어. 아까워. 계란 노른자가 폭발할 수 있어서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아, Users sit inside my room, living through some <laughs> interviews. Tell my ass about a school, I know I had to make some moves. Got that pressure on me, turn anxiety to diamonds. Demons make it harder t close my eyes. <laughs> <laughs> Tell my brothers, one day we gon' make,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오늘은 제가 워크 앤 플레이 그룹의 김선진 대표님을 만나러 갑니다.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쫑파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쫑파티에서 선물로 식사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사다리 타기 했는데 제가 당첨됐어요. 아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선물로 받았어요. NLP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독특한 인생 경험을 구조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를 타로 카드처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너무 예뻐요 m a y Starving for my purpose Maybe I ain't found it yet Honest questions were... 또하 안녕하세요 또하입니다 제가 또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제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이 영상 한 편이 하루에 다 찍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런 루틴으로 살기는 하는데 매번 카메라를 들고 이것들을 찍기는 약간 좀 어려워요 매일매일 아 오늘은 이컷 찍고 저날은 저컷 찍어야지라고 저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브이로그를 찍으실 분들은 하루에 모든 영상을 다 찍게 되면은 영상의 퀄리티도 나중 되면 떨어지게 되고 또 충분한 기획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에 나눠서 필요한 장면들을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김선진 대표님과 대화해서 제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좀더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 제가 100번 쓰기를 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 기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좀더 일찍 일어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좀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웃음>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새벽 기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한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어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새벽 기상하기 전에는 제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새벽 기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함이라든지 새벽 기상을 해서 분명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는 걸 설정을 하셔야지 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이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팁을 들어도 유용하실 거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내 수면 시간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6시간에서 6시간 반은 자야지 하루가 원만하게 생활이 돼요. 새벽 기상 초반에 이제 잠이 잘안 오다 보니까 4시간 반에서 5시간 자고 일상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무너지고 또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어느 날은 정말 너무 늦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에서 11시에 항상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자야지 새벽 기상을 하고 나서도 별로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상을 잘하는 방법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저는 일찍 잠들기 위해서 제가 잘 맞는 방법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당연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거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보는 대신에 책을 봐요. 아침에 책 보면 졸리지 않아요. 근데 저녁에 책 보면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최대한 전자하는 자기 전에 접하지 않는 게 제가 빨리 잠드는 가장 누구나 잘 알면서도 하기 힘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실을 만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방에 있는 블라인드가 이렇게 가로줄이 쳐 있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과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칠해져 있는 부분으로만 빼곡히 내리는 게 아니라 좀 햇빛이 들어오게끔 아니면은 밖에 있는 전등 불빛이라도 들어올 수 있고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잡니다 특히 겨울에 일어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기상하고 아침부터 활동하는 게 몸에 잘 맞는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하는 게 오후 시간대에 좀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저는 새벽 기상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보시고 싶다면 내 인생이 한달 정도는 새벽 기상을 해보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시고 한번 해 보시고 아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는다 하면은 그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새벽 기상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하고 새벽에 만날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오후 한 6시 됐는데 저도 편집을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네요 어쩌다 보니 제 영상의 마무리는 항상 침대 엎드려가지고 <웃음> 끝내는 것 같아요. 이제 11월도 끝났고 12월인 거예요. 아니, 진짜 뭘 했다고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너무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아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꼭 연말이더라고요. 벌써 제가 퇴사한 지 1년도 훌쩍 넘어서 아, 시간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좀더 유튜브 열심히 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과는 또 다른 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